안녕하세요 진아 놀아요의 진아입니다 이번엔 몸 비율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준비물은 드라이버, 사탕, 커진 것과 작아진 것입니다 준비가 됐다면 이제 사탕을 아무거나 꺼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로 사탕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사탕 비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마음대로 바꾸려면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Shrink height scale은 키. Shrink depth scale은 몸 앞쪽 뒤쪽 두꺼운 정도. Shrink width scale은 몸 오른쪽 왼쪽 두꺼운 정도. Shrink head scale은 머리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도 알아야죠 일단 0.5는 가장 크기가 얇고 작은 정도고요 이 정도 2.0은 가장 크기가 크고 두꺼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리고 1이 평균이죠 정상 크기 그럼 알려드린대로 이런식으로 크기를 마음대로 바꾸면 홀뚱이가 될수도 뚱뚱이가 될수도 개도가 될수도 소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 버그는 아마 미스터리 블록으로 인해 머리가 커졌을때 원상복구하는데도 사용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로 빨강색 사탕과 파랑색 사탕을 사용할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파랑색 사탕으로 할수 있는 사이즈는 0.5부터 1이 최대고 빨간색 사탕으로 할수 있는 사이즈는 2부터 1까지가 최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물섬 만들기에 유용한 기능을 알려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화는 여기까지 안녕!